침착해 승관아 나? 어 원래 오프닝 경우도 <놀던> 너 이창할 어떻게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야! 야! 야! 오늘, 오늘, 오늘 좀 지적이게 오늘 무드 잡고 갈그 지적이게... <놀던> 거라서 넥스트 팀컴 이어 일은 아 했어야지 너뭘 어, 아. 어, 준비한, 어. 어, 준비한 거야 그냥 들어와 그냥 일은 2 2 2 4 2 3 6 2 4 8 아까부터 준비한 게 이거야 안녕하세요 공격습니다 어디 학과, 오이 어디 오이 학과 오이 네? 어디 학과 교수님 어디 학과요? 네아저 k p o 전공이요 아, 요즘 k p o 의그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세븐틴이라는 팀이 아주 잘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아, 앉아주세요 앉아 주세요. 그것보다 오늘 최고의 브레인을 뽑는다고 무엇 앉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B-R-A-I-N 어? 네? 네. 브레인 어노 어, 브레인이다 거. 노 브레인 어노 브레인이다 여름 <웃음> <야, 바람. 웃음> 팀구 얘기했어? 아니 왜 팀이, 팀이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야지 오늘 아공 공겨, 교수님이 오늘 좀 얘기해주세요 네. K-POP 그래, 전공 전공 네. 전공학과 네. 교수님. 교수님이 이런 거 하나 모르시진 않잖아요 최고의 브레인을 뽑기 위해 다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팀을나눠진 이유는 제작진에서 약간 밸런스를 좀 맞춘 것 같은데 저희 팀은 살짝 밸런스가 살짝 애매한 게 저희는 다 똑똑해가지고 과부하가 왔어요 지금. 너무 1등을 할것 같아서 어디, 어디 예능으로 갈까요? 그냥 원래 <웃음> 는수록것 <얼른 갈까요? 웃음> <그냥 웃음> <웃음> <될> 같은데요? <웃음> 그래요? 어, 네. 사실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분이 안 나쁘네요 왜요? 왜 바빠! 키럭 붙는! 저희를 무시하는 거 같고 저희는 아 원래 브레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저희 바보들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브레인을 뽑는 자리인데 왜 무시한다고, <웃음> 무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브레인 중에서도 브레인을 뽑는 거 일단은 오늘 주제부터 좀 이해가 <웃음> 네. 이 표정 뭐예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표정? <웃음> 아왜 초반부터 12예요? <웃음> 12냐고요 <웃음> 아 12냐고요 12! <웃음> 와! <웃음> 어 아, 와. 역시, 브레인, 와. 브레인 터닝이 안 되네. 와.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브레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게임을 진행할 텐데요. 네. 게임! 놔주세요! 아 오늘 우리 이거 빼자 그래 그래 아 하지 말자 그럼 뭐 약간 뒤쪽에 아 이렇게 하자 오아 유레카 첫 번째 게임이 뭐죠? 첫 번째 게임은요 네팀 구호를 정하는 게 우선 먼저해요 그게 게임이군요 아 게임을 하기 전에 팀 구호를 정 하는 거지? 저희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어 그럼 먼저 해주세요 저희는 홍순규입니다 홍순규 씨 안녕하세요 홍승규입니다 저희는 팀구가 하나 둘셋 굳이 오! 왜 굳이 싸보이는데요? 굳이요 아비싸보이지 굳이 정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요? 거만하네요 그쪽 팀은 어떻게 되신다고? 자 저희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브레인 스토밍 호라인가요? 아요라인아니아 누구 수고라인아니 지금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브레인스토링 모르시나요? <웃음> 진짜 나 <웃음> 진짜 너무 나 아, 아, 진짜 너무, 안안 <웃음> 아, 너무 <안> <웃음> 아, 웃기다 <웃음> 아, 웃겨서 진행 안될것 같은데 도겸씨 뿐만 아니라 여기 세분다 세 당황하신 것 같은데 <웃음> 아저인스토리의 뜻을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네. <웃음> 아 그걸 몰랐는데 <웃음> 말이 안 되는 소리나고했어아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자 어쨌든 이제 굳, 굳이 팀과 네. 홍승규 팀 그리고 브레인스토리 팀네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웃음> 첫 번째 게임부터 맞나? 보시요 <웃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웃음> 팀 이름을 좀 바꿀까 해요. 왜요? 원 형수기였는데요. 권규수. 권규수. 아. 아, 좀 권교수랑 좀 그나마 권, 좀 교수, 비슷하게. 그거. 빠르게 얘기해줘요. 빠르게. 이렇게 안 말하면 권권권 오늘, 오늘 하루 종일 후회할 것 같아서. 아,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주사위를 네. 돌려서 팀별로 순서를 정해볼까요? 돌려. 주단딱오 나옵니다. 어? 예. 순 딱이면 그냥 꼴등. 2쭉 아, 떨어지면 6이 순서에서도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괜히 브레인스토밍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의 뜻은 참 보셨나요? 어, 브레인스토밍은 맞지, 맞지. 이제 그 이제 주제 어, 자 그러면 권, 권 교수 네. 팀부터 네.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좀한 20초 넣해도 될까요? 20초요? 아니요 네. 자, 민규 씨는 근데... 보시면 안 되고요 조슈아 씨도 절대 보시면 안 아, 돼요 아 그러니까. 들린다 약간 길쭉하게 동그란데 약간 꼬리가 있어 근데 꼬리가 약간 삼각형이야 어, 잘안 들려 꼬리가 삼각형이라고? 어. 근데 약간 이렇게 동그란데 약간 길쭉한 동그란데 그새 삼각형이 그 꼭지점이 야 외국인 하네 이런 거그 그 머리 뭐못 그, 알아듣지 않아? 언제까지 꼭지점이 해? 그 동그라미에 딱 붙어있지 네. 했어? 오케이 보여줘 자, 오오오 오, 오, 오, 오. 정답 오 약간, 약간 민규 씨 정답 하나 고기땡 비슷 비슷 아, 계속해 계속해 미사일인데 미사일 잠 잠수 회, 생선 회야 이게 뭐냐 <웃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맞출 수야 이게 너, 진짜 너무 어려운 데 생선 고이 패스 있어요 패스 패스 오케이 형그 얼굴이 동그래 얼굴이 동그래 근데 여기 그 여기 수염이 삐죽 삐죽 나왔어 어. 삐죽 삐죽 눈도 동그랗고 귀가 세모네 야 아, 진짜 안 들리네 이거 네. 어, 네. 가운데가 네, 또 네. 동그랗고 오케이! 아 네. 네. 어, 어. 뭐뭐 이건 절대 맞출 수 없다 이거 진짜 이거는 절대 못 맞춘다 절대 못 맞춘다 이거 문준이, 도시 니, 원우, 승관 어? 어? <웃음> 어? 달렸다. 어? 정답. 매계인 어? <웃음> 야, 야, 아, 야, 야, 야, 얘네 꿀찌하겠어꿀찌하겠어 오케이. 아, 이거는 좀 맞출 수 있다. 겠 동그라미가 두 개야.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 어. 그리고 쇠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Let me drop the 음악. 끝. Yeah. 자, 마지막 점수까지 맞출 수 있는 기회 드 있어. 오, 이게 소결라스. 땡. 자전 거 자전거. 오 근데, 근데, 타임 오버야, 근데 타임, 타임 오버야, 타임 오아요 근데 어. 이미 끝났습니다 아. 에이. 에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 모든, 모든 팀다안될것 같아요, 이 정도 될까같아 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아, 근데 마지막 어렵다. 거는 좀 맞출 수 있었잖아 아 여기 봐야 되지, 아닌가? 자, 네모를 그려 그리고 동그라미를 가운데에 조금, 조금 작게 그려 그리고 왼쪽 위쪽에 네모 위쪽에, 왼쪽 위쪽에 네모를 조금만 이렇게 그려 그랬어 응. 음. 오케이 그걸 내보자. 아 이거 그거네. 그렇지 어. 그거지. 어. 도겸이 형. 카메라. 오! 예어! 오 예어! 오 어. 얘야. 얘야. 저 반대. 어. 자. 브레인. 브레인. 자. 마른 모를 역으로 그려. 거, 거꾸로 어, 뭐, 사다리. 뭐, 뭐, 볼 마른 모를 역으로. 위쪽 마른 볼. 위쪽이 길게, 밑이 짧게. 내모 아, 오케이. 그다음에 직선으로 위로 쭉 올려봐. 그 가운데에서. 그다음에 아! 거기 에 삼각형을 그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그 오른쪽 길게 삼각형. 마름모가이거잖아 지금 얘이걸리기하는거 이거리. 이거리. 거리 이거리. 이거 이거리. 이거리. 이거리. 이거리. 이거리. 이거리. 이거는 이거리. 이 이거리. 이거리. 이거리. 이거 이거리. 이 베스, 베스. 직사각 이거는 직사각형, 말은 거 아, 이거, 야, 이거 위로, 마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완전 이게 마른 거로 알고 있는데? 직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위로 긴 직사각형 어. 그거를 크게 하나 그려봐 그랬어 그다음에 옆에 어, 조금 그 작게 직사각형 하나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변이다 맞으면 평행사변이평행사변이다 그 아, 평행이잖아 이게 뭐냐고 이건 마른 거라고 그다음에 그계속 밑에 조금씩 작게 그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다음에 직선에다가 위에 동그라미 달린 동그라미? 어. 그러니까 그걸 아쭉 그리고 오,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끝이야 어, 어 저, 저, 빨리 저한테. 빨리 보여줘 거 보여줘.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정확거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거 이거 계단? 아니 아거그거안 아니, 아. 아니, 돼요 거 아니.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스거스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이가 뾰족하게 긴 삼각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여, 이렇게 한 여기가 이렇게 평행도 뭐라고 하지? 평행 사면형? 그게 평행 사면이 아니고 이게 평행 사면이 아니고 그냥 직사 사각형 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아, 이거 진짜 진짜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어? 여기만 아, 평행이 있어. 사각형이. 입체 아, 사각형. 입체 사각형. 아니죠. 사다리꼴. 사다리꼴. 하다리꼴. 아, 맞아. 사다리꼴. 아, 사다리꼴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맞나? 신난 신나, 신난 노래. 아. 아, 아 이거는 조금 반원. 오케이? 반원. 반원. 이제 그 직선, 밑, 그 직선 가운데부터 밑으로 쭉 직선 내려. 오케이. 근데 내가 방금 말한 직선의 그밑 부분에 뭐냐 곡선을 그려. 약간 위쪽으로 아! 올라가게. 펠프? 아. 어. 요, 얘기하는 오. 거. 오. 오, 대박. 이거 얘기하는 거오대박 안안 이거 못맞추면안 돼. 야, 진 뭐야? 우산. 어. 아. 오케이. 오, 와. 아 오케이. 옆으로 긴 뭐야, 직사각형. 직사각형 오 다소 약간 이팀 브레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사각형 안에 원을 네개 그려둬 한 줄로 원을 네개 그려둬 <웃음> 오케이. 그리고 그 원마다 그두 개의 구멍이 속에 있어 두 개의 구멍이 속에 있다고? 어 오케이. 어 오케이 한번 보여줄래? 야! 어쩌나 딱형어어 어, 그거야 어, 잘했다 아... 아... 아... 아 진짜 미... 그 단어가 생각 안 나지? <웃음> 프레츠! 아니... 아니 <웃음> <웃음> 패스, 패스 뭔가 물건인 패스, 것 같긴 한데. 한데. 어, 아잘 그렸는데. 아, 알고. 어, 잘 오케이. 아 이게 너무 쉽다. 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걔 최대한 잘 그려. 오케이. 보문데. 응? <웃음> 다이아몬드 보석. 다이아몬드 캐럿. Yes. 예! <웃음> 오케이. 단어가 뭐야? 그 꼭지. 가운데 꼭지점이 위쪽으로 향하게 음. 좀 옆으로 긴 삼각형. 가운데 꼭지점이 위로 어. 향하게 어. 옆으로 야. 긴 삼각형. 시간으로 어. 끝나. 빨리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위에 가운데 꼭지점에서 아까 전에 그 우산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웃음> 어니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아 위.. 어? 아니 아이고 아, 어? 아 위.. 아니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위에서 아, 아래로, 아, 아래로 자 좀만 디테일하게 그 가운데 꼭짓점에서 아, 위에서 아래로 오 사삭 왜 저기 저기 저기 저이 저기 저기 저이 저기 옷걸이. 아 그거였구나 어, 근데 많이 했다. 이 했던. 전다 응. 응. 응. 아, 아, 게... 오히려 첫 번째라도 그래. 더 어려웠던 거 같아 그치? 노래가 시끄러운 게 한몫하는 거 같아 뭐, 그치 이게 정축이 남구나나힌나왔어그 어, 나, 나 거... 수염 난 고양이 보면서 우와 우와 우와 아무튼 비슷하다. 첫 번째 게임은 굿이 네. 팀이 이겼습니다 저희가 네. 0점 네. 일단 네. 스코어를 합해보면 권규수 팀이 한, 한 1점? 개개 0점 0점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이 1개고요 우리가 2점 아 우리 연기였었어. 2등3등 팀에서 네, 탈락자를 고르셔야 돼요. 한 명씩 그럼 탈락을. 네, 한 명씩 거예요? 탈락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가위바위보 하셔도 되고 다수결로 내치셔도 네 되고. 네, 죄송한데 저희는 어, 세 명이어서 시작이 한 명이 또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 네, 팀끼리 네. 좀 아이컨택 좀 시. 네, 아이컨택만 했수 있습니다. 뭐 회의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웃는 게주 사람인데. 웃는 우리는게 제일 재밌어요. 눈맞었는데눈 맞히고 <웃음> 하트 가운데 팀 <또> 있어. 이게 아이컨택 안했어. 한 팀에 두명 탈락 결정할 수 있는 거구나. 부분이 아니라서요아 아, 눈빛으로 권규수 팀에서 권이 빠지면 은 <웃음> 규수 팀인데요. 우선 우선 안 죽어요 걱정 마. 우리 팀이랑 저 팀도 해야 돼 우리가. 어 맞아. 어. 일단, 일단 나는 벌써 알려. 우리 팀에서 한 명만. 일단 표는 익명입니다. 뭐 근데 저희 그 시치만 봐도 그래. 누구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나 열어줄. 공정한 네. 어, 결과를 위해서 우지 감독관님께서 와주셨고 아. 이거 여기서 탈락되면 응. 마지막 게임도 참 못해요?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치, 그치. 역시 <웃음>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야 이거 재미네 박빙이에요 박빙? 우선 어, 저... 탈락자가 아닌 사람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 조슈아, 도겸은 탈락자가 아닙니다 오오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그 탈락 확정자가 계세요. 아, 확정자요? 오, 오. 어디, 어디 팀에 있나요? 어디 팀에 있나요? 그, 메인 섬 씨가 빠지게 될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누군지 말안 해도 알것 같은데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분이 내 표로 몰표 받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여기 다수결 투표해주세요 명호, 민규, 원우, 디노는 동점이에요 각자 다도표씩 명호, 민규, <웃음> 넌 우리 팀이잖아 나 우리 팀인데? 네. 그럼 민규는 사는 거예요 나. 아 그러네 그러네 자 우리는 이제 이 설명에서 주사위를 굴리게요. 오, 오너 그렇게 다른 쪽으한다고야 도겸아, 어너 아,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지 진짜로. <웃음> 사 어느 살았죠? 삼, 삼. 삼. 삼. 삼. 아, 디노 사아 디노야, 디노야. 가자. 가자. <웃음> 아, 탈락 소감 뭐 이런 거 없나요? 어, 아 탈락 소감이요? 아니 거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그냥 뭐 이런 간단한 게임으로 결정짓기는 에참 아쉽다라는 생각. 아직 못 보여줬다 아직. 이런 걸로 아, 판단 당하기 그냥... 시... 싫다. 네 그래서 기분도 안 나빠요. 어. 아 기분도 안 나쁘다. <웃음> <웃음> 저희가 팀 멤버를 부활시켜도 될까요? 아 <웃음> 나는 어떻게 <해? 웃음> 메이크업 지우면 돼서 <되죠? 웃음> 아니 의자 갖고 여기로 올래? <웃음> 아니 아니 여기 괜찮네 세스라고자 <웃음> 그럼 이제 두 번째 브레인 어, 게임입니다 게임? 예. 네. 네. 자 루미큐브 <웃음> 루미큐브 예. 루미큐브라는 아, 예. 여러분들 보드게임 아시죠? 보드 네 보드게임에서 아, 많이 이제 있는 건데 네. 네. 이 앞에 있는 게 초콜릿 아니죠? 루미게임 맞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네. 그럼 저희가 각 팀에서 하나씩 뽑은 다음에 제일 숫자가 높은 팀이 순서를 정하는 걸로 <웃음>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십 <웃음> 아 6, 저쪽이 아자 그러면 우리부터 이렇게, 이렇게 돌면 될것 네, 같아요 네, 왼쪽으로 돌게요. 다들 평소에 루미큐브 해보셨어요? 평소에요? A씨는 한 경험이 많대세요 지금 경험자가 여기서는 D A 형과 슈아 형좀 해봤나? 나한번 해봤어 슈아 형도 저랑 같이 했었어요 어. 아 뭔가 이번 게임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진정한 브레인 게임이다 자 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안 네. 내고 하나를 뽑을게요 네. 저희 뽑았어요 네 저희는 할게요 저희는 11을 3개 내려놓을게요 어, 저희는 하나 가져갈게요 가져가야 돼요 네. 안내게요 우리 안 냈어요. 우선 우리는 생각 없이 다 내자, 그냥. 네? 저희는 5를 5개, 네, 3개 낼게요. 그렇게 생각 없이 내다가 큰코다 쳐요? 저희 코 작아요, 저. 저희 하나 더 뽑을게요. 네. 저희 하나 더 뽑네. 네. <웃음> 그쪽 상황 저희랑 좀 비슷한가 봐요. 뭐, 네. 어, 저희도 뽑을게요, 이제. 뽑을게요. 아 자, 저희 뽑을게요. 네. 자, 그팀 끝났나요? 네. 저희는. 그런 그런 거 알았죠. 자, 13세 개를 먼저 내려놓을게요 13세개 네. 저희는 뽑을게요 네 저희도 뽑을게요 오케이 저희, 저희 차례인가요? 저희 뽑았어요 저희 또 뽑을까요? 아, 뽑아요 뽑아요, 네. 뽑아요, 네. 뽑아요. 아, 당신이 말해. 큰일 났어 지금 미안해요 저희, 미안해요. 저희, 저희 하나 미안해. 더 뽑을게요 네, 우리 뽑습니다 네, 저희도 뽑을게요 형. 저희도 뽑을게요 맞아. 이 게임하면서 계속 <웃음> 뽑습니다만 나오겠는데 <웃음> 어, <이제> 저희 <웃음> 하나 붙였어요 우리 네. 13 붙였어요 <웃음> 네 뽑을게요 그럼 내가 저뽑을 뽑을게요 오케이 저, 저쪽도 뽑았어요 <웃음> 네, 네, 네. 이거 혹시 죄송한데 뽑기 게임인가요? <웃음> 네. 이거, 저희, 저희는 뽑기 게임이고 저희 지금 흥그림 그리고 있어요 아. 자 저희 뽑을게요 저희 하나 더 뽑을게요 야 이거 다 채우겠다 얘. 자 어. 그쪽 팀이에요 우리 고생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뽑요요 아,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아, 자, 고생, 우리 뽑을게요. 고생 많았다. 우리 이거 만 저희도 아, 뽑을게요. 네. 한번 더. 왜, 왜? 지금 약간 아, 저쪽, 저쪽 팀은 약간 왜? 한 번에 끝내려 하는 건가요 지금? 어, 그렇죠. 아, 왜냐면 안 나와서. 아 네. 나왔어요. 네. 어, 이제 <웃음> 나, 이제 아 이제 나왔어요. 네, 이제 나왔어요. 아 씨. 네. 네. 저희는 저희는 솔직화법입니다. 솔직하네요. 정말 솔직하죠. 네. 네. 그쪽 팀 아주 솔직해요. 네. 자 그쪽 팀인가요? 네 저희 팀입니다. 자 드디어 됐습니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저희도 1 3 세계. 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탈출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어서 저희도 바로 8, 9, 0을 어, 같은 어. 색 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면은 뽑을게요. 저희 뽑을게요. 아, 자, 자 우리 침착해요. 네, 이거를. 자 그쪽 팀 부수는 시작해요. 안착해요자이세개 갑니다. 이세 개. 자이세 돌. 세개 파괴 되게. 많다. 자 저희 뽑을게요. 파괴를 위해. 이것도 없잖아. 자 저희 팀 갈게요. 한번더 뽑을게요. 같은 색이야. 케이 타임. 와, 이게 뭔가 조합이 생길 것 같은데. 우선 3개를 낼게요. 234. 234. 좋니다234 받아서 저희는 890 같은 색깔 내겠습니다. 이걸 받는 건 무슨 의미죠? 먹는 <웃음> 이어서. 저희, 저희 2, 3, 우선은 저희는 613을 떼서 1111을 붙이고요. 돼요? 네. 뭐할게 있었는데. 그다음에 여기다 칠을 붙일게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저희는 끝낼게요. 일단은 뽑을게. 뽑을게 일단 뽑아 게요 네, 뭐 자 우리도 뽑을까자 어, 그냥 봐요. 뽑으면 재미없으니까조정해 주실래요? 뽑아요 뜬뜬뜬자 클릭! 오케이 어렵다 뽑을까? 제가 드디어 할게. 뽑을게요 아 조커예요 그렇게 알려주셔도 되나요? 뻥이니까요 <웃음> 자, 저희는 저기 구를뺄수 <웃음> 있을까요? 안돼안돼 아, 네. 안안 네. 저는 종의 조합을 맞춰놨잖아 가운데 건안돼 <웃음> 머리 좀 쓰세요 머리 좀 배워가는 네. 겁니다 네. 네. 고치 팀 약간 멘붕인 거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전대적인 너무 모욕, 모욕을 네. 주지 마세요 아, 모욕이 아니경 약간 머리 좀 쓰세요 신경전 뭘까 배운 적이 없는 상황이다 저희 1 3개 내려놓을게요 1 3개를 내려놓습니다 네 111이네요 저희 7 갈게요 게요 넘길게요 어, 하나만 붙이는 거 네. 가능한가요? 가능해, 가능해 아, 아, 하나만 붙이는 거 가능한 가다 오, 그래? 어 응. 자, 음. <목소리> 6을 여기 붙여줄게요 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붙여준 거 프레인 같았어요 어차피 저에 붙이고 여길 빼겨서 이거는 그냥 공통된 필드 저렇게 붙잖아 저희는 뽑을게요 11좀 뽑아줘, 11 아, 조커예요 1일 하나 붙일게요 어, 고마워. 좋 아, 그럼 쟤왜저 고맙다는 거야 많이 붙여줘서 우리 우리 뽑을게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11을 뺄게요. 빼고 11랑 12를 붙일 거고요. 333을 이렇게 될게요. 삼박하게 갈게요. 네 끝이에요. 자 어. 됐다. 됐죠. 오케이. 어. 저희 9 붙일게요. 끝 나도 좀 알려줄래? 자, 나 모르겠어. 우리야? 어? 네. 우리 산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볼, 붙여서, 붙여서. 붙여서 우리 이렇게 내고 오. 그리고 저 이렇게 해 이렇게 보고 우리 뒤팔 그리고 어. 아 여기가 여기야 애간장. 어 긴장감 좋아, 좋아. 아주 밀당 잘해요. 좋아, 좋아. 우리는 우리 어. 그냥 붙여버리자 다 그냥. 아, 자 이거 붙이고요. 그다음에 산 붙이고요. 유감적인 팀이에요. 13 붙일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웃음> 저희는 팔을 빼올게요. 팔을 빼서 아 팔을 붙일게요. A 씨 데리고 가리고어 팔이 세개 어. 만약에 팔이 세 개라면. <웃음> <웃음> 0일까지도 붙이고 끝낼게요. 0일도 붙였어요. 아 이렇게 빼고요. 이렇게 내고요. 그리고 얘를 아, 내고 아 이거 진짜 고급진 게임이다 진짜 여기 할게요 어, 아 오케이. 어. 자 여기서 판을 한번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엎으면 어, 안 돼요 자 저희 팀 뽑을게요 잠시만요 네, 우선은 저희가 3을 뺄게요 3을 뺄게요 3을 빼고 사랑 2를 붙이고요 3. 오 이렇게 될수 있네요 그리고 넘길게요 아, 머리 아프다 아. 자 저희 차례요 네자시든 카드 갑니다 일단 어, 10과 11을 빼올게요 그리고 조합해 주세요 그뺄 수가 없죠 그럼 여기가 뽑기. 하나가 남죠 아. 그거를 이렇게 붙일 거라는 거죠 아 그렇죠 어, 이게 네. 자 디노 심심해요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맞아 맞아 파란 거심심거 이렇게 해서 두개 붙여 갈수 있어요 아, 아. 그리고 검은색 육이랑 아, 네. 네. 그리고 네. 빨간색 육 뗄게요 파란색 육이 있나 보군요 네 맞아요 그걸 붙이고요 그리고 10을 붙일 거예요 7 8 9 10에 붙여주세요 자 어디 여기죠? 아니죠 저기죠 맞습니다 자 저희 차례입니다 파가 엄청 많았는데 세개일 남았는데 일단은 8 8 붙여드릴게요 자 디노 8이죠 10 아이고, 그리고 어떡해? 마지막 조커인데요. 아! 아 자, 아 안내려어요 어, 어디서 붙여도 자, 뛰잖아, 어, 그냥 이거 던져. <웃음> 아, 그냥? <웃음> 아 이 정도면 잘. 아, 그러면은... 어, 재밌다 재밌다 아나또 떨어져요? <웃음> <웃음> 혹시형 혹시 몰라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부탁할게요 좀자 <웃음> 여러분 각자 메모지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아, 각자, 신중히 적었습니다 근데 승관아 이거 한명더 써야 되는데 우리 팀만 썼어? 나, 나 나만 생각 나만 생각했어. <웃음> 모두를 생각해 주세요. 왜절 봐요? 왜? <웃음> 박빙이었습니다. 박빙. 네. 야박빙이라기에는 굉장히 득표 차가 큰데 몰표였습니다. <웃음> 몰표. 목표. 네. 자이 팀부터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 네. 자 우지 두표, 권우니 영표, 준이 한표, 순관이가 하나 둘셋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표. 권규수 팀? 네네. 권규수 팀을 발표해 드릴게요. 자 조슈 한표, 민규 빵표. <웃음> 오시 하나 둘셋네다 여섯 여섯 표. 우 와. 자 이제 탈락자들은 이제 판정단이 됐어요. 판정단이요. 판정단. 방청객. 네 방청객입니다. 방청객. 리액션. 여러분들이 슬픈 일이 생기면 자스 울어. 자 기쁜 일이 생기면 와. 리액션 걱정 없겠네요. 좋아 좋아. 편하게 게임하세요. 자 이제 다음 게임은 뭐죠? 다음 게임은 숫자 야구. 숫자 야구. 넘버 m b e r 이라죠 이제 룰을 자, 대충 아셨겠죠 이제? 네 룰은 대충 알았는데 저희도 이게 다들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바로 처음은 그런 약간 게임 설레네요. 설레네요. 예, 네, 설레네요. 설레네요. 바로 본 게임을 갈까요? 예, 자 예, 번호님부터 예, 저희부터인가요? 예. 아. 저희부터 이렇게 돌도록 하죠. 어? 저희는 그럼 0 1 2 3 갈게요. 숫자 어? 말 말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저희, 아니, 저희 그거 말고 중입니다. 저희가 상대방 걸 아. 맞추는 거예요. 오, 이번 <웃음> 이번 판 탈락 유력 후보가 되겠는데요? 와0 <웃음> 1 2 3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원 볼. 원 볼. 아 죄송 죄송해요. 원 볼. 어. 그럴 겁니까? 밀어져, 내가 밀어져. 숫자를 착각해서 스트라이크 없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음, 저희는 저희는 9876이요 9876이요?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자 먼저 얘기해주세요 저희는 투볼 으로 <목소리> <이> <오늘> 가고 싶지 <이> 저희는 원스트라이크 자 저희는 3812 갈게요 3812 3812요 3812 3812 나왔습니다 3812나왔어 팀은 투볼입니다투볼어 원스트라이크 투볼입니다 원스트라이크 투볼 원스트라이크 투볼어 원스트라이크 투볼 원스트라이크 투볼볼할 때는 알 발음 이니까 L 발음이죠? 그렇죠 투볼 아니죠? 투볼. 끝자리 3812. 네, 규... 주차하신 분빼 <웃음> 주세요. 네. 네. 저희 하면 돼요? 네. 네. 네, 교수팀 네. 저희, 저희 차례. 어. 아, 네. 네. 저희 네? 3456. 아, 3456요. 3456. 그러니까 12 빼고 3456. 자, 그럼 3456 나왔습니다. 3456. 3456. 어, 이거 되게 재밌네. 되게 네. 미이재밌 아, 네. 어, 다르죠. 네. 이거 머리를 진짜 빨리 굴리고 있어요. 자, 저희는 투볼이요. 아, 저희는 원볼입니다. 원볼 자 원볼 나왔고요 아~ 자진해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와, <웃음> 와 아니 할할수 있을 네. 때까지 해봐요네 네. 어, 최선을 다하면 탈락할 거예요 아, <목소리야>, <목소리> <목소리야>, <목소리>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니까요 <목소리> 6은 6을 가지고는 못 탈락할 거같은 자리내면 그렇다면 저죠 이제 네. 네 4, 7, 1, 8이요 아 야구를 하니까 4, 7, 1, 8 4, 7, 1, 8? 네 4, 7, 1, 8 도전 천국 4, 7, 1, 8아 오랜만에 야구를 하니까 굉장히 배가 고파요 우리 숫자를 까먹고 4, 7, 1, 8이요? 오 와, wow. wow. 4, 7, 1, 8 누가 아시죠 저희요. 저희 투,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스투 네. 스트라이크! 아, 저희는 원스이크투 볼. 오, 오늘 투 볼. 원 스트라이크! 투 볼. 아, 투수, 굉장히 아, 투수 굉장히 긴장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게임 홈런은 나 야, 너무 해. <웃음> 어, 어렵다, 어렵다. 아,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이 게임이야. 네. 지금 현재 상황, 두지팀투 스트라이크. 네. 네. 네. 네, 브레인 팀. 브레인 팀이 원스2라 볼. 브레인 팀. 잠깐만요. 도겸 씨는 세, 이쪽으로 세. 오시면 될것같습니다 어, 예, 예. 기다리세요. 주문자 갈게요 네, 네. 예, 예. 아, 진짜 어렵다. 점점 점심 메뉴가 생각나는데 그렇죠. 저도 약간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점심. 거. 거. 네. 자, 저희 얘기할게요. 5918. 저희는 네. 투볼입니다. 투볼? 아 원볼 원, 원 스트라이크요. 원볼 원, 아, 어, 원, 원, 원 스트라이크? 아어 원볼 원 스트라이크. 소리 소리. 저희는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네. 저 안다스팅 했잖아. 잠깐만 1는 무조건 이런 거 잠깐만 미안해 미 어, 진짜 다들 미안해. 게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숙제 풀고 할... 공부하는 사람 같아요 나도 이거 하면 되게 지적이 보일 수도 텐데 같은 네, 어, 거 같아 형 내가 방해 방 작전 좀 하... 우지 형 우리 도 캐치볼 한번 해야지 아, 또. 일단 일단. 네, 캐치볼 하는 걸로 약속 생겼다 저희 저희가 해볼게요 네? 4, 8, 7, 9 4, 4 8, 7, 9 4, 8, 7, 9저희도 대답해도 될까요? 투볼. 투볼. 투볼. 원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원볼. 볼는게 맞습니다. 오늘원 스트라이크 원볼. 원볼? 네, 팔이랑 아, 구하 네, 다시 도겸 씨가 집중하는데 보이더니 안하것 같아요. 괜히 끌적끌적거리네요. 아니, 학태기 뭐저고 아니 제가 지금 해도 돼요? 이 자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할게요. 네. 우정해요. 6318. 3, 1, 1 8. 8 6, 3, 1, 8 6, 3, 1, 8 6, 3, <웃음> 3 1, 8 끝나면 말하면 되는, 되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네 끝났어요 맞혔지? 하이 교셋! 와 대박! 슛! 이미 투스타가 나왔을 때 야, 우리가 위치를... 맞으 잘했어요 이번에 오와 네. 아, 잘한다 취했는데 아? 아, 4, 뭐6이야 저희는 1, 6, 3, 1, 8 이었어요 저희는 9, 2, 6, 8 이었습니다 9, 2, 6, 8 저희는 5, 8, 1, 4다8이네 8이 자 그래서 결론은 네, 이제 네. 규슈 팀이 이긴 건가요? 팀이 아니 아니. 어, 거죠. 그쵸 규슈 팀이 이긴거죠 네. 축하해요 수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어김없이 찾아온 탈락자 선정 네 <웃음> <웃음> 와 언제 든지요 환영하고요 어, 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탈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 나, 바로 나오셔도 됩니다 네네뭐 <웃음> 네, 굳이 방청객이한번더 늘었어요 <웃음> 네어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아 용인에서 온 이성민입니다. 아네 <웃음> 지금 다른 팀에서 탈락자분을 더 고르셔야 돼요. 제가 골라요? 네네 직접 부르시면 돼요. 어, 네 그러면은 문준이다. 네. 음, 음, 음, 아, 네 문준이 예. <웃음> 이유, 이유 말해봐. 이유, 이유 이유 나 이유 듣고 싶어. 준영 어. 살고 싶어요 지금. 아 그래요? 아 그런 건 제가 고를지 말아. 아 그럴까? 네. 어 도겸 형은 자발적으로 탈락을 네. 해 주셨고요. 나머지 이제 번논 우지 준영. 중에서 손가락 고르기 할까요? 손가락 고르기. 손가락 고르기. 아니면 그냥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얘기 해요. 우리면 아, 솔직히 나 온목 하고 싶어가지고. 어. 오. 아 그래서 <웃음> 얘기해. 아, 다음 경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게가보야 어. 그러면. 편하게 가이가이보. 안 내면 진거 가이가이보. 가이가보 내가 보여줄게. 셋이 다 뇌생남이 되고 싶었어. 안 내면 진거 가이가이보. 우. 우리도 한번가한번 해보자. 재밌어. 아니 아니야. 안 내면 진거가이가보 우와. 와! 잘살 보이네! 와!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잘 봐야 돼. 정말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조합을 찾을 곳이 <futures> 진짜 많다. 보시오. <웃음> 오, 고 오,